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일단은, 이분, 이제, 주인분 팀을 좀 잡, 봐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3억 팀 같은 경우는, 일단, 봤었을 때, 음, 살라가 여기 있으니까, 일단, 센터 백 애들이랑 다 보면은, 캉테 쓰실 거예요, 혹시, 주인분? 아니면은 지금 이 포메이션 4213 포메이션 갈거면은 424나 선수들 일단 이쪽에 크레스포 딱받고그 다음에 블리트 TT 일단 무조건 뭐 맞춰볼게 티골 3카 정도 일단은 보고 블리트 램파드 램파드 아한시즌살수 있을까 램파드 핫시즌 일단은 걸어보고. 일단 램파드나 또 굴리트랑 램파드. 덕배도 있었네. 덕배 살라. 은근히 좋아, 이게. 갈라그 다음 크레스포. 크레스포 딱 맞추고. 램파드, 아이콘 램파드 못 써요, 사억이면 어, 근데 솔직히 망 같아서 있었으면은 꽤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드사이. 상 3카 정도 맞출 수 있으면 주고. 다음에 오야 근데 진짜 나는 몸싸움을 많이 지향하기 때문에 혹시 몸싸움 많이 지향하세요 제영롤레래 몸싸움 많이 지향하면 발락갈거고 아니면 난그 양발잡이를 원한다 좀 슈팅 좋고 그런 애를 원한다면 덕배갈거고 둘 중에 하나 누가 더 좋으세요 네, 전 드리블을 많이 쳐요 드리블을 많이 칠거면 덕배이긴 해더브라위너랑 그 다음에 발락 아 발락은 진짜 네나 TC랑 하시랑 비교했을 었때나 진짜 TC를 너무 좋게 썼거든 내가 그래가지고 와. 근데 진짜 슈퍼워랑 이런 부분 이랑 그 다음에 민벨 그냥 가로채기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솔직히 TC가 맞아 진짜 돈보고 못게보면 강두기에다가 애는 유리몸이 없으니까 TC는 아 유리몸 있네 어뭐 그래도 트러블메이커 이것때문에 진짜 TC를 겁나게 좋게 썼었거든요 급여도 저정도 낮으면서 이렇게 낮게 쓰고 딱 보고 난 다음 TC랑 덕배랑 어 핫덕배 핫덕배 저렇게 보고 거의 한 사카이카 이렇게 봤을때 덕배가 가속력이랑 그 다음에 좀 드리블 양발이다 보니까 드리블 그 다음에 슈팅 이런게 더 괜찮은데 뭔가가 헤더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덕배보다는 솔직히 발락이거든요 이중에서 누구로 보실래요? 저녁놀님 일단 슈퍼랑 그 다음에 몸싸움 약간 좀 수비적인 모습에서는 애가 CM이랑 CDM 이런거 다 가능해요 a m 이요 만능형이요 얘는 근데 공미로 덕배가 지면이 맨시티에서 겁나게 활약하기도 하고 되게 괜찮은 애니까 덕배로도 사람들 많이 쓰긴 한데 근데 저가 좋아하는 스타일 쪽으로 따지면은 저는 발락쪽 헤더도 괜찮고 슈팅 괜찮고 수비도 나쁘지 않고 음 급여 정도도 꽤 낮으면서 네 오케이 덕배로 아니면 덕배 핫을 보고 한계카로 보시다 가면 일단 낫죠 낮게 잡아서 일카롭고, 센터백 두사이 했고, 두사이 하고 또 쌀, 아, 까 전에 그 다음에 또 누구라 했지? 코바치치라 하셨나? CM, 코바치치, 얘는 CM인데, 코바치치보다는 차리 제가 램파드로 본 이유가 램파드가 그나마 그래도 좀시에서 나쁘지 않으니까, 램파드, 블리트 2조합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램파드로 봤구요. 오케이. 다음 센터백이들 좀보자아스필리쿠에타 있고 다양하네 주마, 커트 주마. 이 선수 오카로 보자면 속력이좀 많이 그렇긴 한데 신척성이나음 다비드 루이스. 어딨냐? 다비드 루이스 이 시즌 말고 에는 하시 없구나. 이 시즌 한아 다비드 루이스 너무 느리다왜 이렇게 느린 거야 다비드 루이스? 키 쪽으로도 솔직히 나쁘지 않은데 아, 수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 야 속력이 TC가 그나마 제일 빠르다야. 와 민벨. 그냥 다비드 루이스 갑시다 얘 그냥 수비도 그렇고 몸싸움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더도 지금 이제 189니까 이런거면 나쁘지 않고 사살런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등록할게요 일단 이제 하고 아까 LB, LB 한만 보자 그러면은 하미레스는 강화로 붙이는 줄알거 지금 급여가 겁나.. 아 급여래 능력치가 겁나 낮으니까 일단 은 애는 그러면 오카 그냥 1카에서 강화로 붙이는 걸 하고, 그 다음에 하미네스로 됐고, 센터팩들, 디사이랑 바비드루이스 데고 음. 블리트, 그 다음에 GK. GK가, 진짜, GK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다 크루토하죠. 음. 크루토하도 챔스 이렇게 나왔는데, 챔스, 일단은, 일단은, 와. 에, 왜 천만원까지 뛰었냐? 가격대가. 와, 뭐야? 에, 1카로 일단 라이브 딱맞추기고 와, 천만원까지 떡상이 없네? 한명 누구 빠졌지? 왼쪽이, 오른쪽이. 얼떡. 급여 나오면 팁이나 어, 그거 좀만 있다 볼게요. 일단, 이거 끝나고, 살라 하고. 토르가나자르 갈까? 그냥, FW 해서 토르가나자르 갈까? 오른발잡이는 거. 아니면은, 한번, 누구로 할까요? 에이브로임 들고 있는데? 너무 비싸니까 탈라 살라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아자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풀리식 한번 보자. 풀리식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에드나자르, 오래 고등이니 안녕하세요. 아, 에드나자르 있네. 오케이, 아자르 가자. 아자르로. 아자르도 괜찮으니까. 일단 1카, 1카고, 정상으로. 골퍼, 지금. 급여, 이거 아직까지 안 바뀌어가지고. 아마도 3월 1일쯤에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어서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이팀의 친추 바로 주는 사람 그거 하도록 할게요 아뭐이 팀이 대표팀 A팀인 것 같은데 아 급여 때문에 안돼 이거 급여 잠시만 재원 좀 할게요 아 급여 때문에 크루토아, 잠시, 라이브 쓰다가, 그거 할게요. 이거, 지금, 팀, 급여 때렸는 돈나 오카 돈나 룸마로, 그냥 1카, 그럼 얘가 제일 싸니까, 된 이걸로 갈게요, 그러면. 와, 나 근데 진짜, 아자르는 엄청 오랜만에 쓴나 램파드는 거의 처음 쓰 아, 아까. 첼시 팀, 인제 써본다. 가감하게야. 형이 처음 써본거 지금, 첼시 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얘기하기가 애매하네. 두 사이도 지금 거의 처음 써보는데, 크레스포도 내가 돈 나타나 가지고 크레스포도 잘안 쓰는데, 램파드랑 일단은 써보고 얘기를 해보자. 자, 헤더! 아, 잠깐 살라야. 아. 어? 나이스. 야, 램파드. 아자르! 와. 야, 아자르가 아자르한테 밀린 거야? 어, 미어들 헤더가 조금 오케이, 하면 딱 주면서 아까비, 내주고 덕아 하면 딱 주면서. 하미네스! 어 뭐야 들어간거 아니냐? 오이야나 하미네스 나 들어간줄 알았는데 안들어갔어? 그래 다행히 살라 넣어주고 아 까비 굴리트 덕배야 나이스 자 굴리트 아 밑으로 딱 가서 이렇게 패스했어 요 역시 굴맨 패스 딱 주고 어또 뺄까 와 돈나 나이스 돈나가 확실히 근데 진짜 똑똑해 쟤 맞는거는 아수이딱 잘했는데 어, 나이스 돕나? 오, 제 어, 어, 나이스 근데 수비가 1티어인 팀이 네덜란드 아니냐? 네덜란드 프랑스 쪽이 되게 수비 쪽으로는 1티어 아니야? 오와자로 버티나? 아 아까 그리고 공격수 1티어도 진짜 프랑스 아니면 네덜란드 그런 쪽이고 아 나이스 아 뭐야 와 발락 절에서 발락이 좋다는거야 헤더가 딱 저렇게 주잖아 헤더도 그렇고 몸싸움도 그렇고 블리트랑 약간 저렇게 좀 상대를 할수 있는 애 프랭크 램파드 덕배 아 김덕배 까비 블리트가 왜차 블리트가 여기서 헤드로 해줘야 되는데, 아, 까비. 오, 든든한 지원군들. 아자르 야. 렌파드, 그렇지 렌파드 나이스 모하메드 살라. 굴맨 아 수비라, 수비라 나이스 돕나? 수비가 필요하다. 오! 크레스.. 아.. 크포야 까비 오 다비드루이스 헤더 나이스 센터팩 애들이 확실히 키가 커야돼 키가 크니까 헤더가 딱 되잖아 가자 크레스포, 크포 아 뭐야 스 와... 가자 가자 덕배 덕배! 와! 나이스! 크포! 와... 뭐야 덕배랑 앞에서 개웃기네 와... 야 진짜 크포는 그 헤더 1티어 인정한다 진짜 와 방금 그냥 나갈 줄 알았는데 헤더를 저렇게 들어갈 줄 몰랐다 나와 사미레스 그래서 딱 찔러주면 살라 램팟 와 나이스 와 램파드까지 슈퍼워랑 슈팅 진짜 혼나 좋잖아 프랭크 램파드 오 램파드랑 굴리트의 캠이 좋다 와 야, 진짜 개사기야, 저건. 와, 커피 아, 아까. 어어! 잡아, 잡아, 잡아, 나이스! 오케이. 아, 수고했어요, 러스트님. 팀, 어, 지금, 첼시 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프랭크 램파드랑 얘네들이 슈퍼가 좋다 보니까, 확실히. 중골슈팅도 나쁘지 않고, 지금 괜찮네요, 딱. 지금, 근데, 약간, 블리트랑 이네좀 공격을 해주면서, 그런 게 있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쪽, 아쉽고. 그 다음에, 에데나자르랑 살라는 부드럽지만은, 헤더는 보면 안 되겠다는 점.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바나놀트랑 하미레스 n n 은 나중에 강화로 올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비드 루이스 같은 경우는 수비 헤더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괜찮네 헤더 잘따그 다음 드사이도 나쁘진 않은데 좀어 헤더를 그렇게 좀 많이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모르겠 팀은 일단 센터백도 그렇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에 드나자르 라인 날라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네요 지금 블리트랑 램파드 이렇게 있고 하니까 블리트도 내가 개인연습을 분명히 근데 블리트한테 딱 했었지만은 일단 공격으로 보내주고 일단 규정잡게 하면서 잡아시다 은근히 독배가 또 진짜 사람들도 많이 쓰는 이유가 있고 진짜 공격을 꽤 나쁘지 않게 잘하네요 독배가 괜히 김덕배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아, 덕배가 확실히 양발잡이면서도 드리블이라는지 그런 공격, 돌파 능력이 좀 좋다보니까 확실히 그냥 덕배 많이들 사용하는 거고, 그니까 네, 아... 램파드 같은 경우는 진짜 내 슈팅 능력이 괜찮다. 진짜 내가 원하는 조합이 제라드, 램파드, 그 다음에 굴리트 딱이 조합으로 달다 쓰는 거. 아, 진짜. 애들 전부 다 몸싸움 부대로 딱 만들어가지고. 몸싸움이랑, 그 다음에 헤더. 그런 부대 만들어가지고, 딱 이제. 어. 야, 근데 덕배도 윙으로 써봐도 괜찮겠다, 덕배. 더브라이너 애가 풍력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슛, 중골슈팅, 그 다음에 뭐 크로스 이런 부분 다 괜찮고, 민벨. 나쁘지않고 이러니까 키도이정도면은 솔직히 윙으로써도 나쁘지 아어 나쁘진 않은 거의 근데 가속력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그렇긴한데 근데 뭐 소니랑 그런 애들 좀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도 덕백 올리지 않을 정도 윙으로 간다면은